안녕하세요 네, 알아야 합격한다 위드스피치 이경화 원장 샘입니다 오늘은 소방간부 후보생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소방간부 후보생 필기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이 끝나면 어, 면접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어, 소방간부 후보생 면접의 경우에는 어,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드스피치 어, 학원에서도 이번에 소방간부 후보생 면접 과정을 개강을 합니다 어, 2월 8일날 개강을 하고요 오전반과 오후반 그 다음에 저녁반으로 A, B, C 이렇게 세 반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 간부 후보생에서 나오는 예상형의 문제와 그 다음에 기출형의 문제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6년간 공무원 면접을 지도해온 어, 경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어, 전문성 있게 여러분을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이 끝난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기시험 잘 보시고 면접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